안녕하세요 진아 지나, 놀아요의 진아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새로운 시리즈인 구현해드립니다를 시작하는 영상인데요 이번에 구현한 보트는 샤크바이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초록색 데트 스킬을 구현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도 열심히 구현했습니다 그럼 이 보트를 타고선 핀님과 함께 가볼까요? 그럼 이 보트를 타고 핀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식으로 출발을 하니까 제트스키가 여기 뒤에서 효과를 뿜으면서 앞으로 나가네요 오 드디어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장애물을 피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망한것 같은데요? 어... 엔진이 고장난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조종키를 눌러도 작동을 안해요 이거 제가 설치했었던 엔진이 고장났네요 입자는 잘 나오지만 엔진이 고장났어요 초반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이대로 계속 장애물들을 맞을 수 밖에 없어요 매우 불편하네요 지금 제가 투명화했던 의자가 또 깨진 것 같습니다 피님이 의자에 안 앉아계시고 서 계시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조금밖에 못 가고 죽을 것 같은데 불길하네요 얼마나 더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미 부서져서 망한 상태였는데 안돼! 아 망했다 <웃음> 지금 피님 죽으셨고요 저도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역시 죽었네요 아쉽게도 이렇게 죽고 말았네요 그리고 추가로 비슷한 보트가 더 있는데 분홍색 제트스키 그리고 바나나 보트까지 구현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트스키가 멋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핀님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아는 여기까지 안녕